이렇게 보험 지식만 전달해 드리고 끝내면 아쉽겠죠? 착한실비 전환을 제대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좀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월 보험료는 줄이시고요 보장은 늘리는 꿀팁 착한실손 전환시 꼭 업사이클을 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실제 사례를 통해서 착한실손 업사이클을 했을 때 매달 내시는 보험료는 기존 보험료보다 저렴하게 내시고 보험금은 10배 이상 받으신 보상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46세 여성 고객님이 2008년 가입하신 5년 갱신인 구실손을 2019년에 착한 실손으로 전환하셨습니다. 착한 실손 전환 당시에 구실손에서 발생하는 월 보험료 차액이 4 5 0 0 0원 정도 되셔서 이를 2대질환과 수술비 등 건강보험으로 추가 가입하셨습니다. 이후에 1년 뒤 뇌경색으로 6일간 입원하셨고요. 스탠스 삽입술을 통해서 치료받으셨습니다. 이에 급여 200만원, 비급여 100만원에 총 300만원의 의료비용이 발생을 하셨고요 이 고객님은 과연 얼마를 보생 받으셨을까요? 이분은 뇌경색 진단비 1000만원 뇌혈관 질환 진단비 1000만원 71대 수술비 700만원 여기다가 보험료 담입면제 특약 10만원까지 해서 총 4,300만원 정도의 진단자금, 정액자금을 보상 받으셨고 여기에 실손의료비 260만원까지 포함해서 총 4,613만원이라는 보험금을 수령하게 되셨습니다. 이분이 착한 실손으로 전환하지 않고 기존에 매달 69,000원씩 내는 구실손을 유지하셨다면 받을 수 있는 보험금은 본인이 지출한 실비 300만원이 전부이셨을 겁니다. 합리적인 보험 컨설팅을 통해서 실손보험은 19,000원으로 줄이셨고 여기서 나오는 차액으로 45,000원 정도의 건강보험을 추가 가입하셔서 월 보험료는 69,000원에서 64,000원으로 줄이셨는데 보장은 기존 보장에 10배가 넘는 4,600만 원을 실제 수령하게 되신 거죠. 이런 사례는 꼭이대 질병에 해당하지만은 않습니다. 추가로 보험을 가입하지 않으시고도 받으실 수 있는 혜택들이 있는데요. 동일한 분이 질병술로 100만원 정도의 입원치료비가 나와서 실비청구를 했다면 구실손의 경우 100만원 모두 의료비용을 지급받으셔서 이득인 것처럼 보이시지만 실제로 1년간 납부하신 월납보험료와 상계해보면 16만원 정도의 이득만 보신 겁니다. 이분이 착한 실손으로 전환했을 경우에는 공제액이 10만원이니까요. 급여의 9 0 그래서 100만원 대비해서 90만원으로 적게 받으신 것처럼 보이지만 월납보험료를 23만원밖에 내지 않으셨기 때문에 실제로는 67만원에 더큰 이득을 가져가시게 되는 거죠. 질병수술로 500만원을 만약에 지출했다고 계산액을 올려보아도 구실손보다는 착한실손이 더 이득이다라는 부분을 수치상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 실손보험의 월납 부담이 아니시더라도 전환을 고려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단순히 과거 보험이 막연하게 좋다 그런 막연한 기대가 아니라 나에게 합리적인 보험이 무엇인지 따져보시고 보험은 보상을 잘 받을 수 있는 합리적인 보험 생활이 필요합니다. 보험연구소는 고객 이익을 최우선으로 매달 달라지는 전 보험사의 보험 상품을 비교 분석해서 고객님께 합리적인 보험을 제안 드리고 있습니다. 각보종별 전문가의 차별화된 보험 컨설팅을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요. 아시죠? 구독과 좋아요, 알람 버튼은 보험연구소의 컨텐츠 발전에 큰 힘이 됩니다.